어, 현실에 가 모른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 직장만 다니는 사람이 과연 많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적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은 장사원을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장사을딱 치게 되게 되면. 나는 언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언제 하면 성공이 될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까지 다 풀어난 거야. 어떻게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라 는 것까지 다 했다. 알았죠? 그래서 궁금증이 하문 반사로만 마법에 걸리게 돼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때한 번이라면 한번 봤으면 됐지 오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사분 장사 운은 우리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충분하게 교육할 때 내가 충분히 설명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갖다 집어연은 거야 여러분 이제 조만간 다 보게 되겠지? 그래서 5분 주에 가면 탭에 탑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내가 보여줄, 들고 다니려고 무무거서 뭐,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되지? 자, 그다음에 우리는 천상배필 앞으로는 이 천상배필 결혼 증명기가 우리가 어떻게 되면 결혼 멘토링 우리가 앱에서 우리가 실현될 가능 실현될 건데 우리가 이것이 말 빠지갖고 거기 있는 것을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 증년기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언제 연애를 해갖고 언제 결혼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잖아. 궁금한 한사람들어 봐요. 아예 어릴 그래서 이런 것을 어릴 때 우리가 다 풀어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결혼 멘티링에 가면. 도, 그런 멘토링에 가면 돌싱들의 이런 것도 다 있다 돌싱이 뭔지 알지? 네. 그러니까 돌싱들의 이런 것도 있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는 궁합해 난거 너와의 궁합해 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운세궁합을 풀지를 못해 안해 놨으니까 이것을 운세궁합을 착풀어난 거야 그렇게 주기가 이렇게 팍 가면서 이 사람은 그 내부 적인 것을 다 풀어낸 거야 그두 사람껏 넣어야겠네요? 그 당연히 두사람건 넣어야지 그럼 만원이네 알지 그거는 한건 무조건 두 개이어도 어인의 <웃음> 거면 오천원지 그래서 이것을 운세공합이 착거리지면서 착거리지면서 설명을 싹 하는 거야 그래서 상담명이 엄매를 편는지 모른다 자, 여기에 우리는 택일이다 그제? 택일은 날짜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공부했죠? 이 운명 주기 속에서 언제, 어느 달, 어딜 때 제일 좋을 것이다가 딱 정해져 있고, 그것을까지 푸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했그 그대로다, 이 말이야. 그까지딱 풀고, 일진에, 오늘의 일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날이 어떤 것이라고, 도표로 막, 일진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일서가 음. 아, 나가잖아요. 음. 그런 거 샘플도 많이 들어 있 아, 그거는 우리 결혼 멘토링에서 아, 네. 그거는 그걸 결혼 멘토링 앱에서 네. 제공하는 것이고 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여기서는 단순한 네, 날짜만 음, 어, 날짜만 네. 우리는 보여 주는 거예요. 어. 보 음. 음. 음. 그렇게 우리는 사성이라든지 결혼 태일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결혼 멘토링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얼마 안 가면 막육월달 뭐 안으로 결혼 멘토링이 놓을 거야. 그러면 막 결혼 중매사들 막 이런데 쭉 펼칠 수도 있을 거야. 그 속에 보게 되면 온갖 것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결혼 중년기 궁합 태기 일진, 일진표는 일진 일진표 여러분들이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저번에 가르쳐 준거지만 일진표가 딱 들어있어 요뭐할 때는 뭐하라 뭐할 때는 뭐하라 상시하게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다못배니까 그거 갖고 막 땜빵 하는거야 가가지고 할라카니 너무 힘들고 한개라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넘어간다 그치 1층까지 넘어가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커피숍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분수법을 가는 거야 자 상대방의 성격을 알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내 성격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성격이다 그럼 이 속에는 우리가 푸는 방법 이런 건 없지만 은 여러분들이 이 완벽한 성격분수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게 보게 되면, 이런 도표로 따 놓은 것 같고, 누구말따나, 어, 어떤 성격, 어떤 성격, 이런 게다 되어 있다. 다음에 성격분석법 강제할 때는 이거 잘 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상담법이다. 자, 진로상담법에는 여러분들이 전문이나 이거 나이 드는 사람이나 이 진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그렇게 쭉다 풀어놨어요. 그 도표가 착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뭐과학길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다 적혀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적 향상법이다. 그러면 이거 공부가 될 때, 안될때 이것을 다 분석해갖고 중학교 때시절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시절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시기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학습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까지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 이시 상담이다 이거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일 때는 어떤 방류로 선택하고 어떤 과를 선택하라는 것까지 다 되어있다 그렇게 이게 시험문이 어느 정도 될 테니 어떤 전략을 세워서 시험에 임해라까지 우리가 다 되어 있는 걸 그건 답이 없노? 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웃음> <웃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의 운수가 있다. 우리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한의 운수와 한의 신수는 다르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한해 운수는 운의 흐름을 읽어 가지고 여러분들 1월 달에는 어떻고 2월 달에는 어떻고 이것이 10월 달까지 쫙나아 있어요. 멋진 알겠죠 자, 바람풍 방풍법은 우리가 그 시스템에서 똑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깔은 거그 속에 들어 있는 바람풍 방풍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풍 천풍 지풍이 어떻게 이럴 따니는 어떻고 이렇게 나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살풀이다. 이살풀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겠지만은 우리는 이 살풀이 경우로 인해서. 이 어떻게 이 살풀이 이, 어떻게? <웃음> 살풀이? <웃음> 이 눈. 이는 그것이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는, 이는 명, 응, 운행명이 일부분 들어있고, 그 밑에 나는 어떤 공격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방법론이 다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삼재풀이는, 응, 내 시기에 삼재가 어떤 시기에 몇살 때, 어디서, 어떤 것으로 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라는 것이 탁탁다 아,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봐라. 아, 무조건 5,500이다. 그래서, 금액을 다르게 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아무리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하게 되고, 이거는 개인 거를 볼 때는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거, 그지? 자기 게다 그래서, 우리는 남 거를 이제 볼 수도 있고 자기 거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와 여러분들 키오스크 시스템에서는 이거와 우리는 운세 시스템에서 들어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합쳐져서 키오스크 시스템에서 핸드폰 번호 만들어려면 핸드폰 번호 만들어주고 누가 부부 궁합을 보라면 부부 궁합을 보고 전생 궁합을 보라면 전생 궁합도 보고 운세 궁합을 보라면 운세 궁합도 보고 심리 테스트 하고 싶으면 심리 테스트 하고 어자 그래서 자동 심리 테스트까지 가능한난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상담해 주려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랬더만 너무 힘들어 갖고. 우리가 상담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풀었어. 어, 기본적으로, 어? 뭐라고? 그거보다 이게 나은 거아 <웃음> 그거보다 이게 낫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냥 막 풀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고생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를 뽑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쫙 다르게 풀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니. 그래서 지난 주까지 우리가 이것을 완성을 하고 다음 주에 되게 되면 교습 시스템이 완성이 될 거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샘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파건 인력들. 그 다음에 상담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협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야만 되고, 그죠? 그래서 미래는 엄청나게 바른데 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되는 것은 이것이 정착이 어느 정도만 딱 되고 준비만 해놓고 나면 내가 바로 결혼 멘토링에 들어갈 것이고, 결혼 멘토링이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심리 테스트가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딱 들어가게 되면, 오기 체질로 전환을 해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갈 것이다. 그래서 뭐 집에서, 카카오 스토리는 집에서 바닥갖기에는또 요어서 본다, 이 말이야. 요 집에서 바닥하다는데또 요어서 보고.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을 선택해야 돼 내가 상담의 길을 갈 것인가 또 돈을 벌으러 갈 것인가 대리점으로 갈 것인가 수련인의 길을 갈 것인가 강사의 길을 갈 것인가 나는 학교로 갈 것인가 내가 종합적으로 사, 어? 돈벌이를 할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고민을 살살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어, 그하지말고 어떤 길에서 탑승을 해갖고 가라는 거다 이? 탑승 뭔지 알지? 탑승을 해야 된다 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내가 이제 수리사주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동영상으로 돌리고 이거 전문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 그제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을 이걸 해야 되는데 응. 열심히 좀배워갖고 자랐어. 응. 열심. 갈 길은 멀고 먼 길이지만은 정말로 많이 왔다. 자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정지가 정리가 다된 상태고 지금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은 뭐 얼마 안 남았다. 금방 간다. 그렇게. 했어. 3을말 되면 막쇼분한다 자, 궁금한 거. 질문. 그래서, 이걸 하면 된다. 우리 키오스크 시스템에는 이거와 숫자 원세가 동시에 한목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총 34개 db가 동시에 돌아간다. 말이 30, 34개 db지, 1개 db 만드는데도 얼마나 고생하겠노 그래서 이게 무려 34개 db가 막 돌아가게 되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갖다 줄지도 모른다 이거는 세계 유일무일한 단한 개뿐이 그겠지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좀잘해했더만 내가 그 숫자 운세하는 사람들 좀 열심히 잘해했더만 그때가 좀 많이 펼쳐났었더라면 내가 이런 길다 아닌데, 지금 전부 다 헛바이다. 그래서, 살아는 것도 단한 사람만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정지 작업을 하고, 뭐, 불필요한 거 괜히 놔두봐야 또, 이거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아, 정리하네, 정리해. 지금, 그, 뭐, 홍길동, 홍길동 운세는 저 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다정리해버려습니다 그래서, 주도못 묻는다. 뭐, 그렇게 못 적힌 방법이 없는데. 선생님, 요, 화면은 바꾸실 생각은 없었어요? 어느 거, 이거? 전 화면. 요즘은 또 이게 캐릭터나 그림을 또 많이 넣어서, 아, 그거는, 이제, 정리가 하고, 좀, 이제, 디자이너가, 이게 만들면, 앱이 완전히 개발된 상태에서 디자인을 불러야지, 이건 뭐 시스템도 다안 되는데, 디자인을 불러갖고 만들 수도 없고, 임시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 어, 어, 어, 그때는 이제 좀, 바뀌기도 하고, 1차는, 1차는 없이 할 거예요. 시스템이 완성하게, 완성이 딱되게 되면, 계속 바꿔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수시로 바꿔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잠재적으로는, 이제 내가 자기들 홍보하라고 이렇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의미하니까, 어, 뭐, 이제 관리를, 관리를 못하니까, 이제는 정리를 일단 하고, 저 홍길동의 인세는 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 수순에 들어가갖고 시스템도 이거 오버로드가 막 걸리면 안돼 있기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육경해가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육경해 위주로 가는 거죠. 육경해 육경해 시스템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뭐 주소 먹는다 아마. 뭐.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결혼도 중요한 목표니 또 언제부터 먹는 거야? 얘기해도 뭔가 잘 모르니깐 내국계에서. 그렇게 하면, 자, 지금, 그래, 이제 상식 얘기 다 했잖아. 그때도 뭐, 육경에 뭐, 이렇게 다 했지. 앞으로 육경에 어떻게 돼갖고, 육경에 이제 이 사건이, 육경에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그 사건을 넘겨주겠다고 했잖아. 그치? 근도 없는데 어디 든지주나 존재가 없는데. 근데, 하, 사람들이 너무 급해.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거에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거그거는 아니다. 응. 생각이, 응. 예, 생각이 조금 짧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나는 어디에 탑승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다. 알았죠? 어디에 탑승하니까 내 능력을 어디에 충분해? 우리는 이것쯤 기본은. 상담은 기본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배웠으면 상담은 기본적으로 잘 해야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누구말따나 기본 수수료, 기본 기본 용돈을 받으면서 상담을 할 것인가, 그냥 상담을 할 것인가 차이점은 그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그차이점이니다 상담은 뭐 어디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은 상담의 차이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은 자기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쪽 길은 강사의 길은 또 열심히 또 강사로 지금 나가야 되고 이? 자 그래서 각자의 길을 이제부터는 상담은 기본을 깔고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상담의 길을 깔고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서 나가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급격게 바뀌게 갈 거다. 엄청난 속도로. 오케이. Okay? 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쁘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재미삼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이거 어? 시계추가치 그러면 안 된다 했대 그 대답 안하는 사람 하나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